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가족분들이랑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동안 가족상황극을 이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7주년 기념으로 가족상황극 앱에서 돈바꼭지 한판? 이야.. 억지에 억지 컨텐츠 없죠? 아니요 에자 빨간색 양털이 나오면 싫는가? 자 뽑아보세요 빨간색 싫어 빨간색 싫어 오! 오오오오오오.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<웃음> 다음 나, 다음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아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은 이 다음은 나, 다음은 나, 다음 얘들아 나는 진짜 게임을 잘하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알았어, 멍 게. 게. 자, 늑대야, 다 숨었다. 찾아봐. 에이 아저씨가 어, 버튼도 있고 막 그냥 어, 어이 횃불도 있고 분명히 횃불 어딘가에 숨어있을 거란 말이야. 너 여기지? 아니네.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 어디에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아 레버를 부시기가 정말 힘드네 레버가 아. 근데 과연 거기에만 있을까? 1층에도 음. 있고 3층에도 있지 롱 이게 있으면 부수기 어자 까뚱 으악 아 어, 뭐야 이거는 하가하하 아. <웃음> 아, 어디에 숨어있을까? 관전모드로 미리 볼게요 와우 와야 이런데 와... 숨었다고 대단한데? 특히지 않아. 아니, 도대체 어디야? 여름이가 보이지도 않아. 어디야? 도대체 음. 어디? 와. <웃음> 야너 진짜 대단하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나 같은 <시간에> 사람이었구나 반가워. <웃음> <웃음> 아 나도 절대 못 찾아. 미아가지안 잡혔죠? 어디서 떨어지는 소리가 그 났는데? 그러게. 어디지? 뭔가 내가 부셨는데 떨어졌었는데 방금? 1분 30초 남았는데요? <웃음> 어? 야, 그럼 여기로 떨어졌나? 어? 눈터리가 분명 들린 것 같은데 말이야? 야 어? 이거 숨막혔는데요? 어? 과연.. 어? 어? 이때는 잡을 수 있을 것인가? 내가다? <웃음> <웃음> 귀여워, 귀여워. 야 귀여워, 귀여워. 어, 이 녀석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? 진짜 모르겠는데.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는 저 떨어진 소리가 나는데. 잘 있어라, 이 더러운 집. 어, 그래, 근데 내가 내보내줄게. <웃음> <웃음> 어, 이 녀석 봐자. 어디 숨은 거지? 자, 온 집을 다 부수고 있어요. 요르르방이다 부셔주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과연 늑대는 찾을 수 있을 것 어디? 어디에서 왔을까요? 오... 야 멍청한 녀석, 바로 나두간 <웃음> <한 웃음> 녀석을 속이는 거는 아주 간단하지? 어? 어디 가? <웃음> 어? 어디 가고 있어? 응? <웃음> 어? 어디 가고 있어 야... 자가가. 야, 딱! 1초 넘기고 잡았네? 아 네. 뭐야? 야, 네. 대단한데요? 네. 늑대님! 이번에는 네. 님이 다 잡으셨으니까 누가 술래했으면 좋겠는지 지목해주세요. 그렇다면 여루루 님이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. 네? 알겠습니다. 여루루가 술래하 걸로 할게요. 님이 완전 잘하시니까요. 이기면다 숨었니? 아, 됐다! 단미호가 다 숨으면 은 시작하겠습니다. 다 숨었다. 다도다 그러면... 숨었다. 치! 출발하겠습니다! 시작! 요루루가 과연 찾을 수 있을지 나 진짜 잘 숨었거든요? 어 진짜? 얼마나 잘 숨었길래? 저런가! 아, 둔한 녀석은 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! 왜 나한테 아주 나다고 해요? 지금 잘생겼다고 아. 막말하는 거죠? 헐.. 예? 장곤영 씨께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! 이거 그러니까 BTS.. BTS.. 요루루는 지금 어디에 올라오고 계세요? 저는 1층에 둘러보고 있습니다! 나 1층인데? <웃음> 물론 거짓말이야, 멍청아 다들 <웃음> 꼭꼭 숨 먹고 막 흐름 못 어. 찾겠어 난 그냥 뛰어다녀야겠다 내가 봤어! 3층에서 뛰어다니는 주윽대를 3층으로 올라가 봐! 2층에 포기를 못하는 것봐 지금 <웃음> 화분을 부신다고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야 소파를 부신다고 햇불을 부신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있다.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? 니까요 아무데도 없는데? 신기하다 내가 그냥 반전 모드를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거든요 <웃음> <드러버거든요>? 화면이 지금? 어떻게다 <웃음> 개구리 자 과연 리아는 어디 숨어있길래 이렇게 놀리는 걸까요? 아 여기 있다고 뭐 거기 거기 뭐 <웃음> 아, 갠다고 <갠나고는> 달라줄게 <웃음> 없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못찾고 있습니다 아, 어떻게 눈앞에 있어 여기 있나? 그러게요 어디있죠 도대체? 요르는 그냥 뛰어다니고 있거든. 포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런가요? 와, 요르는 눈 없다. 아, <웃음> <웃음> 그래도 한 명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. 요르는 눈 없다. 이어맨님, 네. 저를 봐주세요. 아, 싫은가요? 뭐하는 친구죠?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요로님 이거 뭐하는 친구죠 자, 도대체? 1분 남았고요. 자 1분 남았고요자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다? 뭐하는 아, 친구죠? 자자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지금 아 자, 요로님 발냄새나요 오돌 TV, 오돌티비 5초 남았고요 아무래도 위에 올라가봐야되지 않을까요 이거? 여기는 없는거 같은 아니 요로님 1분동안 계속 따라다녔어요 왜 못봐요? 없었는데? 나나가나나가야겠다 층은 나나가겠가겠다요 이거. 기그런가겠다나나가가겠다겠 아, 아, 와, 없어. 와, 계단을 타는 소리가 들려. 되게 여름... 방금 봤어? 되게 와, 기가겠다 와, 기나 보시세요, 네. 아니, 이 여배님 제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. 이걸 못 봤다니까요. <웃음> 저도 여기 있어요. 어 <웃음> <오> <웃음> 방금 방금 보셨어요? 못 보는 거? 자, 아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. 모르죠. 쟤는 사람이 아닌데. 여러분 내려와 보세요. 2층 네. 게임이 끝났습니다. 와 여기 있었거든요. 아, 여기 있었거든? 요 처음부터 네, 계속... 여기 있었다고? 네. 몰랐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, 지닉 때는 1층에서 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. 나도 1층이야. <웃음> 어 진짜? 몰랐어 계속 따라다녔는데, 아니, 내가 한번 해볼게. 이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야. <웃음> 내가 보고 있는데, 와, 진짜 이게 어렵나봐. <웃음> 저는 다시 됐어요. 아, 이번에는 넉넉히 저한테 6분을 에? 주세요. 아 육분 하세요 저 못잡을 거니까 야. 아 이거 육분도 못자을것 같은데 그 상태로 에이. 자고 와도 나 못잡을 거 같은데 아 한숨 자고 올게 아니 집 가구를 누가 다 부셨네 전판에 너가 다 부셨잖아요 <웃음> <웃음> 외눈박이 금붕어야아니 <웃음> 아, <군부모야>. 아, <웃음> 너무해 난금붕어가 아니라 공주인데 그러니까 맞아 피박이 공주야 <웃음> 외눈박이 <웃음> 공주 이 사이클롭스야 <웃음> 이게 뭐죠? 사이클 사이클 스자 시작합니다 아어 따... <웃음> 이기맨님 지금 이제 문 닫네 아 <웃음> 따... <따라라. 웃음> 오케이 주위대 잡았습니다 아아 어, 어떻게 알았어 뻔하죠? 어 <웃음> 진짜 뻔하다아잘 알았다 따... 따... 여기 한번 부셔볼까요 까볼까요? 따라라라 또 여기 원래 없었던 게생기다면 여기 스머스 가능성이 크거든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여기는 없는 거 같은데? 저기 보스라기 때문에 또잘안 보이거든요 사람이 이건 눈송이비라는 걸 생각 나... 못 해봤나? 페이크다 페이크 이런 데 있나? <웃음> 아이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사람이 맞아 맞아 아여매님도 약간 사이클롭신데? <웃음> <웃음> 뭘 우세요 사이클롭스야? <웃음> 나도 미안해. 나를 놀릴 게 아니었네 어머님. 아, 뭐 나를 쫓쳐다리는건 아니겠지? 이어님 <웃음> 저 게임 모드 때문에 죽었으니까 살려주세요. 안 돼요 거기 지옥에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자 <웃음> 맞고요. 어? 저렇게 문에 숨는 일차원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은데 말이죠. 그렇죠? 이런데 숨었을 것 같은데. 아이, 그렇다 아이, 절대 아니지. 지금 무려 세 명이나 남았네. 그니까 말이야. 저거 푸수고 있는 거 봐. 누가 졌던데숨이 어디 숨었을까요? 아, 어디 숨었을까요? 어, 너? 안 돼. 야, 잘 숨긴 했네. <웃음> 모를 뻔했다. 이런 데 봤으면. 은 뿅. 뭐야? 오케 3분. 거기에 들키면 큰일인데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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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네요 왜꼭 가구에 숨었을거라 생각해? 야야 야 크크크크 꼬 오마이갓 아! 어어 <목소리> 아! 어 <오케이>, 다쳐졌다 <목소리> 뭐야 나만 하나도 못 잡은거야? 아, 너무 너무 억울해 억울해. 뭐가 억울해, 억울해. 야문 열고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 있을 것 같다니까 딱 본거지 어? 게임모드를 잡았잖아 이게 <웃음> 무슨 이야 <사이> 웃기지 <웃음> <억울해. 웃음> 말.. 웃기지 말든가 <웃음> 억울해 자 어쨌든 이렇게 가정사항을멸면서 미니 술래자기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웃음> 안녕, 안녕. 와요.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